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동이족TV 입니다. 세계의 중국어의 자리는 없습니다. 중국어는 이 짝퉁이에요. 한자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음만 따 가지고 만든 짝퉁 입니다. 없어져야 될 언어입니다. 세계표준어는 고대 한국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자 자 우리가 이 우리 조상들이 여름하 여름하 이렇게 공부를 하죠. 여름하가 이게 지금 단어입니다. 이게 옛날은 이게 하나의 단어였어요. 자 여기에서 또 하여름이라고 또 발음도 합니다. 앞과 뒤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는 카죠. 하여름. 하여름. 또는 여름하. 자 세계 주요 나라들. 이 지금 관로 친거 이거는 제가 M을 넣은 겁니다. 여름할 때. M을 넣은 겁니다. 이런 거는. 자, 우즈베키스탄도 여즈, 여즘. 티르키에도 여즘. M을 제가 넣었습니다. 넣으면 다 여름이 돼요. 여름, 여즘. 자, 핀란드는 웃깁니다. 하여름입니다. 하샬르마하샬르마 카. 카샬르마카여름입니다카여름게르만 네팔. 네팔도 카. 카여름이. 카여름이. 게르미. 게르미인데 가르미. 카.카.카. 여름 하. 하가 먼저 왔습니다. 하여름, 하여름이. 자 만주 여름 하 하여름 하여름입니다. 주하주 여름 이것도 제가 M 넣었습니다. 여름 와림 주 와림 주 와림. 자 모든 그리스 근대 그리스 뭐 힌디 포르투갈 이것도 여름인데 베랑 여름 베랑 미얀마 하여름입니다. 게이마 게마 하여름입니다 하여름 히브리어도 보시오 케하 이것도 하여름입니다 하여쯤 이거는 이제 M 제가 넣은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 올드 그리스 케로스입니다 케로 이것도 하여름입니다 케로스 이것도 M을 제가 넣었습니다. 케로스입니다 헤러, 하여름 페르시아도 타무즈 자 그래서 방글라데시 여름하입니다 여름하 가롬 가롬 칼그리쇼칼 이거는 여름밤니다 방글라데시 자 이렇게 다 여름밤 하여름에 다 걸립니다 폴란드 여름인데 해가 좀 짧습니다 러또 여름 러또 M을 제가 넣었습니다 러또 여름 러 여름 프랑스 에또 에또 L이 빠졌죠 에또 M을 넣으면 러 여름입니다 러돔 자 크로아티아 리에또 러또 M 넣으면 러또 여름입니다 러또 자 일본어 낫즈 여름에서 왔습니다. 여름에서 떨어져 나간 단어입니다. 낫즈 낫즈 여쯤 여쯤 낫즈 자 태국어는 그냥 한국어입니다. 나런 여름 나런 자 아메리카의 라코타. 블 이렇게 되있는데요이로카투는 르크 발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뭐 다른 뜻 다른 발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떨어뜨려 보면은 락두 이겁니다 랏토입니다 랏토 라또. 폴란드 뭐 프랑스 크로아티아 일본하고 락투입니다 락블 락투 랏토 맞잖아요 랏토입니다 랏토 락뚜. 랏토 자요 밑에 라코타 요거 요거 블락카항 이게 여름합니다여름하락카항락하항 여름 하자 체로키 캐나다 민맥 빠사마카티 말리센 카하다 하. 이렇게 니아니아름 니에프카 여름 하입니다 여름 하자 그래서 이 근대 그리스어 보다 올드 그리스 옛날 그리스 발음이 케로름, 케요름. 이게 옛날 그리스 발음이 지금 발음하고 우리 발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딘가 네팔 저 쪽에 힌디, 네팔, 알래스 히말라야 어딘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다가 몇만년 전에 모여 살다가 끓으면서 날이 좋아지고 해가 막 뜨고 이러면서 빙하가 녹아 내리고 하면서 이제 막저 강물이 넘쳐나 우리 사람이 살수 있는 땅, 뭐 사는 땅 갈라지면서. 이렇게 쫙 갈라진 겁니다. 유럽으로 들어가고 북유럽으로 올라가고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한자를 우리 동이 조상들이 이렇게 하여름, 여름 하 이렇게 만들어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네스코에 한국식 한자 훈가 음을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여기서 모든 단어가 이렇게 쫙쫙 뻗어 나간 겁니다.